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네요 시드니로 넘어와서 집이 방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옆방 아저씨 코 고는 소리랑 뭐 기침하는 소리 전화 소리 뭐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 정도로 거의, 거의 커튼 하나만 쳐놓고 사, 방을 나눠 놓고 산다고 봐도 될 지경인데 그래서 더더욱 방에서 이제 영상 찍는 거 자체를 잘 못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영상 촬영 자체를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나가서 마땅히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찍어봤어요. 근데 제가 산 마이크가 바람을 잘못 막는 것 같기도 하고 홍경연장 가 완전 넘어간 그 시점? 야외에서 사용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외장 마이크 개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네요. 뭔가 커서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 아, 아. 마이크가 이렇게 커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그나은뭐 방음 문제 때문에 집에서 촬영을 잘 못한다는 거랑 마이크 때문에 밖에서 찍은 거 바람소리가 제 목소리를 다 잡아먹어서 망했어요 한번 찍었던 게 그것 때문에 의욕이 좀 꺾여서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냥 연말 분위기 좀 찍고 하다 보니 금세 새해가 밝았고 뭔가 자꾸 변명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찍어놓은 거는 좀 있, 있어요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자주 올릴 계획인데 제가 외국인을 시도를 했다가 제가 듣기도 안 되고 영어가 엉망진창인데 아 그거 자막 작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 이제 외국인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웃음> 를 새로이 느꼈고 일단은 영어 제가 영어 듣기를 한번 늘려 보려고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 제가 몇 번씩 돌려 보면서 편집 작업을 하니까 거의 내용을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할겸 그냥 외국인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영어가 엉망진창이라 정말 의사소통만을 위한 영어? 그걸로 소통을 했죠. 그리고 혹시나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인터뷰 영상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소정의 저녁법과 함께 인터뷰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말에 휴가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 전주 23일 24아 22일 목요, 목요일날 그때 휴가를 받아서 그때 통보를 받았어요 3주 이제부터 3주 휴가라고 1월 15일까지 미리 알았으면 한국을 갔다 왔을텐데 갑자기 알게 돼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연말에 그냥 호주 분위기나 찍어야겠다 해서 크리스마스 당일날 달링하버랑 본다이비치를 갔다 왔고요. 연말에는 달링하버에서 불꽃축제를 봤어요. 한국에 비해서 크리스마스 자체는 조용조용한 분위기고 뭐 거리에 뭐 캐롤 소리 뭐 이렇게 울려 퍼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너무 조용하게 지내서 아 이건 뭐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거 알아보고 가야 되나? 아니면 클럽 같은 데가 핫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용조용한 분위기였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세달 동안 살아보고 느낀 소감을 영상에 남겨보자면 먼저 외국인 셔 살려고 했던 이유는 해외에 나와가지고 외국인과 함께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느껴봐서 이제 살짝 가격 비싼 가격에도 그냥 한번 살아봤어요 시티 근처기도 했고 일단 집이 깔끔했고 청소룰이 있어가지고 그것고또 거기 쉐어 방장하는 분, 분이 4년째 거기 살면서 철저하게 이제 깔끔하게 관리도 하고 여러 국적 사람들을 그 유지하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국적 사람 두명 이상을 받지 않는 방 아파트라서 이제 헬스장이랑 수영장 다 있고 위치는 시티랑 가깝고 바로 앞에 바베큐장이 딸린 공원이 있고 여러모로 위치는 좋았어요 확실히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늘긴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 제로에서 한 0.001 정도 늘었어요. 외국인 이 쉐어라서 늘었다 라기보다는 좀 사지로 몰아넣고 환경을 좀 몰아넣고 억지로 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한 만큼 늘죠. 그런데 살아도 공부 안 하면은 안 늘어요. 그냥 그런데 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강... 억지로 공부를 하는 거죠. 내, 내,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환경이 달, 달라진다고 영어가 늘거나 하진 않고 확실히 그냥 내가 한 만큼 늘고 안 하면 안 늘죠. 한 만큼 딱 늘어요. 더더말고 덜도 말고. 근데 이제 외국인 친구 사귀기는 좋죠. 왜냐면은 그친구들내 친구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서로서로 외국인 친구 사귀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 이제 안 겹치게 만약에 제가 들어갔으면 다른 방 사람 나가도 한국인은 안 받아요.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각국의 이제 음식 같은 걸 맛볼 수도 있어요. 애들이 이제 해 먹는 게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집에서 한식을 많이 해 먹고 김치 사다 먹고 뭐 떡볶이 가끔 해 먹고 비 오면 전부 처먹고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하게 되죠. 방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 들이 대부분 매운 걸잘못 먹긴 하 는데, 일본 에는 매운 걸못먹 는데 좋아했 고, 멕시코 에는 매운 거 되게 잘먹 더라고요. 좋아하 기도 했 고, <목소리> Are you sure? Yeah, yeah, sure. What is that? Wong. Wong. Hmm? Wong. Korean pronunciation Wong. But it's a veggie. Oh, radish. Yeah. I don't know. More? More. Are you sure? Yeah, sure. Mm -hmm. Okay. I'm ready. Yeah. Just one. That oh. here. Yeah, yeah, yeah. Here. No, no, it's okay. Oh! What? h a p p e n e d h What? h a t w t What? What? What? What? w n a i t a t h a t w a t i t s h a What? w t s h a t w h t What? w h t w h a w h It's good. Yeah. I think it's good. Yeah, yeah, good, good, good. Ah, uh, the end is. o uh, okay, good. s o okay, l i e s of the n i s h t Soldiers of t h a n i g Here? Yeah. Start, here. Start here. Start here and end the year. Okay. Yeah. Not not the year. Okay, Only okay. right. Yeah. Yeah. Wow. Better, oh, better than me. True. Yeah. Yeah. Yeah. yeah. No, no, no. Finish. Right? Yeah, yeah, yeah, m r e a o r i h i o h w i t l Oh, e a c y ear. h e free. Yeah, yeah. No. Oh, right. <laughs> 외국인 셰어 저는 살았을 때 굉장히 좋았지만 제 영어 실력이 너무 낮아서 애들과 어울리긴 했으나 좀 너무 얕게 어울렸다고 해야 되나 좀 깊게 이렇게 막 친하게 이렇게 놀진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영어 좀잘 해가지고 외국인 셰어 했으면 좀더 재밌게 놀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한테 이제 김밥 같은 거 한번 말아보라고 시키기도 했고 오히려 외국인 셰어 살면서 한식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애들한테 한국식 음식을 좀 맛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일본에 있었는데 미우라고 이번에 인터뷰도 올라갈 예정이긴 한데 아시아는 저랑 일본인 밖에 없어서 서로 문화가 그래도 좀 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 있다 보니까 문화가 비슷하고 노래 같은 것도 눈에 꽃 이렇게 걔가 딱 틀면은 저는 한국말로 부르고 걔는 일본말로 부르고 해서 둘이 노래도 같이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외국인이셔요좀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이렇게 좀 통하는 즐거움? 통하는 맛? 언어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사소통 어떻게든 하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아, 사람 사는 게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했어요 근데 저는 재밌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았어요 딱한 3개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못살것 같아요 저는 <웃음> 역시나 얘기가 잘안 통하니까 만약에 영어를 잘 했으면 오래 살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사람이랑 사는게 더 좋은것 같아요 저는 어, 오랜만에 가지고 영상이 많이 길어질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